와 근데 왜, 엄청 두툼하다. 어, 매콤한데 고소해요. 크리스마스 감성이다. 양이 그러니까. 진짜 푸짐합니다 지금. 와. 와 치즈, 다 치즈. 여기는 치즈로 이불을 덮었다. 어우 야 두툼하다. 와. 오 괜찮은데? 파티 같은데요? 어? 두음 바크 램돈 가스 네. 다섯 개. 다섯 개. 아 네. 다섯 다섯 개이 어. 이걸 어떻게 먹어? 아 어, 저런 건 너무 좋아요. 어? 늘 저런 게 있잖아요. 네. 다 들어가, 저게 다 들어가. 맛있겠다. 아 정말 차게 먹네. 엄지손 연 엄지오. 큰 사랑을 받아서 초대박이난 엄지윤입니다. 아. 소고기를 따지면 5인분 먹어봤고. 필요할까? 어, 지윤 씨 보세요. 지윤 씨야. 지윤 씨도. 채워내고 있는데요? 깔끔하게 먹는다. 지, 지지 않습니다. 아니, 지윤 씨 그렇게 큼직큼직하게. 아, 돈가스 남겨놓을 걸 저랑 같이 먹고 생각보다 잘 먹는다. 예? 음. 먹방이 콤나무 아니에요? 어, 너무 좋은데요, 지금. 와, 페이스 아... 좋아요.